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이번에도 응. 응. 별자리 운세 한번 응. 가져왔어요. 별자리 운세? 네. 네. 이번에는 응. 저번에는 물병자리 봤잖아요. 응. 이번엔 물고기자리 볼 거예요. 물고기자리? 네. 물고기자리는... 연예인들하고 종교 철학 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음. 많이 있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내가 연예인을 되면 사람들이 더 빨리 이해하더라고 물고기 자리, 물고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물고기 자리는 스티븐 잡스, 음. 아인, 아... 아인슈타인, 음, 소태지. 음.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또라이 같기도 하지만 네, 그렇죠. 잘만 하면 새 세상을 여는 사람들이 물고기예요. 연예인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하고 좀 다르잖아. 그쵸. 그렇죠. 응? 어? 자, 봅시다. 물고기는 올해 어떨 이제 다가오는 에너지가 어떨지. 네. 두 번은 뭐예요? 저희는 음, 사수자리. 어. 전 제일 마지막이에요. 어. 음. 자, 사수, 물고기자리 분들. 전체운 문을 볼게요. 그리고. 역시 카드도 그렇게 나오지만, 물고기 자리들은 대체적으로 독해하지 못해요. 어, 그러니까, 어. 12 별자리 중에 물고기는 11자리 별자리를 다 흡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서 적이 별로 없어요. 어. 그래서, 근데,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아. 근데, 물고기 자리는, 모르겠다. 지금 카드는 인간관계에서 조금 금전 말고, 네. 인간관계에서 좀 상처받을 일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많아보여요. 어떤 카드에서? 응? 네. 뒤에서 뒤통수 치고, 네. 응. 그러니까 어... 나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는 카드가 모르고 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우울, 우울하고 뭐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막 이렇게 마음이 심란한 사람들이 많이 붙거든요. 근데 네. 물고기 자체가 또 감수성도 풍부한 사람들이 물고기예요. 네. 그래서 물고기분들은 다가오는 에너지에 인간관계에서 좀 정리가 될것 같고 음. 어, 마음 상처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 갖고 너무 속상해 안 했으면 좋겠어. 더 정리될 사람들은 정리돼야 돼. 네. 응? 그게 포인트는 일단은. 그러면 20대부터 볼까요? 네. 응? 20대. 어, 역시 20대 물고기, 물고기 자리들. 음, 하고 싶은 건 많아. 네. 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 근데 노력은 안 해. 음, 어. 물병이랑 비슷하네요? 어, 어, 물병보다 물고기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 방을 원하는 걸 수도 있지. 왜냐면 내가 지금 세 시대를 열 거니까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한 그러니까 어. 방이 뭘까? 어, 어, 어, 어. 어, 고민만 하고 네. 있는데 물고기, 분도 20대 분들. 은 지금 20대 분들은 뭐가, 뭐가 들어와도 기운을 못, 모르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 인간관계든 뭐든. 응? 근데, 어, 물병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라서 이 사람들은 결과물이 아직은 뭐가 나오지는 않아요. 조금 더 노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험을 네. 준비하는 사람, 이거 우울한 거잖아. 시험을 준비하거나 그러면 이번 뭐, 다음 비회를 노리라고 말하고 싶고. 응? 응. 20대 물고기는, 그러고, 모르긴 몰라도, 남자보다 특히 여자, 응? 남, 어, 남자한테 인기가 많을 거예요. 응? 응. 남자가 인기가 많아서, 그리고 본인 자체도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혹, 그냥 쉽게 금사빠? 응. 응. 안 돼요. 20대 분들. 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전체 기운에서도 상처받을 거라고 그는데더 상처받아서 우울한 수도 있는 에너지라서 만약 20대 물고기가 이런 걸 이, 저희 이걸 보신다면 위로를 인간한테 받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딴 데서 음? 자또 이제 내가 뽑고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피디님 또 물어보고 네네. 30대 물고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가 봐. 카드들이 왜 계속 이러지? 음. 30대 물고기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막 좋게 좋게 발의가 됐을 때는 축하받는 일이 생기는 거고 좋게 발의가 안 됐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거에 성과가 안나타나서 그러니까 뭐 승진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승진해서 바로 밑에서 미끄러진다든가 뭐, 이런 기운이 조금 있어요. 응, 음. 음. 근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2% 부족한 거를 더 채우라고 말하고 싶지.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치고, 뭔가를 살려고 한다고 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나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팠으면 좋겠어요. 음. 2%가 부족하대. 2%를 채웠을 경우에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 음? 음. 30대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서 이 사람은 한가지만 집중해서 하지를 못해요. 자꾸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음. 응. 거기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려고 하지. 자꾸 쳐다본다고 뭐가 지금 되지는 않아. 때를 기다려라. 응. 그렇게 보이네요. 어떤 카드들이? 지금, 하고, 하, 하, 지금 하는 고 하고 지금 일도 좀 안정권이거든 30대 물고기들는 네. 근데 제가 지금 야, 밖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 일의 소중함을 너무 몰라 음. 응?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고 조금 이제 내년이라든가 네. 나중에라든가 그, 지나서 올 거예요 물고기분들 네. 그 때를 기다려서 한번 제대로 도약을 했으면 좋겠어 네. 응? 40대 봐야 되니까 한번 섞고 40대 물고기? 물고기가 안 좋은가? 40대 물고기들, 아니, 봐가 40대 물고기들은 제가 가끔 이 카드 나오면 조상한테 잘하라고도 하고 뭐 그런 카드인데 40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고 40대 물고기 자체가 종부 철학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음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40대는. 근데 지금 40대 에너지로 봤을 땐 기존에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도 자꾸 욕심을 내는 물고기들이 있나 봐요. 어? 돈을 더 갖고 싶다든가, 이만큼 있는데 좀 더, 더 갖고 싶다든가. 네. 응. 근데 욕심, 더 이상의 욕심은 지금도 충분히 잘 있대요. 뭔가, 뭔가, 이, 지금의 에너지 물고기분들은 뭔가 사고 싶다, 뭐 한다 싶으면, 응? 진짜 조절을, 근전적인 조절을 잘 해야겠어. 그 그러니까 욕심내면 안 되나 본데, 물고기 40대 분들은. 욕심냈다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 스피치 더 마이너스를 칠수 있는 상황? 음. 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투자나 뭔가 그 보, 보 그런 게 제한이라든가 뭔가 오면 철저히 잘 보고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음. 나도 모르게 해줘야 될것 같고 음. 나도 모르게 이걸 사야 될것 같고 아, 뭐, 약간, 의도하지 음. 않은 쪽으로. 음. 지금 돈의 흐름이, 40대는 지금 돈의, 그러니까, 물고기 40대는 돈의 흐름이 중점인 것 같아요. 네. 어, 어. 이 사람들은 지금 에너지로 봤을 때는 돈의 흐름이 잘못하면, 딴 데로 흐르시고. 어, 완전히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려 누가 하는 거, 귀담을 듣지 말고, 꼭. 지금 음. 마음이 약하거든, 딱. 음. 잘못하면 주대 뒤통수 당해요. 40대 물고기분들. 어. 혹시라도 뭔가를 하고 싶다든가, 그러면 맨손에 선생님들 많잖아요. 한번 가서 물어보고 하라고. 어떤 카드들이요 뭐, 이게 변화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고기라 물고기 40대라도 그 변화의 때에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다, 잘 변화를 네. 받아들이면 뭐 진짜 큰 사람이 되지만 안 됐을 때는 더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40대 물고기분들은 뭔가 막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괜찮은데 자꾸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음, 욕심냈다가는 다 친다. 음. 응? 고기요 그리고 60대 분들 중에 60대 분들은 아까 아참 60대 아, 참 말이 안나왔네 이제 50대가 하면 되죠? 50대? 네. 응. 음. 보자. 50대. 몰라 다른 별자리보다 물고기가 다가오는 에너지가 조금 우울한 건지 응? 물고기 분들 중에 50, 60대 분들 중에는 어, 그게 희한해 나이대를 생각하고 뽑으면 그 비슷한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음이라는 카드예요 네. 죽음이라는 카드는 건두 중에 하나야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그런, 죽고 싶은 만큼 힘든다거나, 아프다든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떨쳐버리고 나와야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고기는 아까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요. 특히 50대, 60대 진짜 삶이 재미없어서, 변, 지금의 상황에서는 뭔가 변화를 빨리 줘야 되나봐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있어. 가만히, 있, 가만히, 아, 내 생, 나, 내 생활은 왜 이러지? 아무것도 안 돼. 발바르게 움직이래요. 그리고, 이 5, 6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서 주변에서, 이게 다른 때보다 도와주려는 에너지. 이제는,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옆에서 좋은 말만, 마음, 말 갖고도 치유가 되는 사람들이 뽑을 것 같아요. 물고기들이. 음. 어, 그러니까 40대는 좀 돈을 쫓았다고 생각을 하면 오륙 60대는 주변의 사람으로 치유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좀 개, 괜찮지 않은 사람들은 좀 저, 정리를 해가 응? 네. 응, 응? 여기 오륙 60대 좋은 사람도 꽤 많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때보다 좀더 챙기고 연락도 좀더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지나가면 또 괜찮거든요. 몸이 많이 아픈 거 아닌 이상. 네. 응. 그러니까 50대는 어, 아무래도 60대는 50대라고 치면 50대는 아직까지는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뭔가 조금 물고기가 올해는 아까 좀 답답하고 막혔을지 모르지만은 한번더 점프할 날이 온대요. 그러니까 음. 조금만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본인이 생각했던 뭐 일에 있어서 성과가 온대요. 음. 근데,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닌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전체적으로 음. 물고기 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물고기는 몰라. 그러니까 심적으로 상처받는 일이 조금 많을래나 봐요. 물고기분들한테 우울한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혹시라도 서운하게 했다던가뭐 그런 게 있으면 뭐 사과는 하면 더 좋겠고 아닌 사람들 하면 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야 더 좋은 기분인 사람인지 네, 감사합니다 네.